안녕하세요. 성광수입니다 저번에는 제가 이제 그 어디에서 장사하는 게 유리하다. 어디에서 하면 좋다. 요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번에는 요 장소에서 하면은 망한다. 상권 안에 있는 입지. 요런 거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뭐 답은 없습니다. 사실 답은 없는데 제 경험상 정말 요런 데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요런 부분을 한두 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게 어디를 설명해줄까 하다가 제가 또 논현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논현동 위치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먹자 골목 초입에 장사하면 안 된다 먹자 골목 들어오는 쪽 라인은 바로 초입 초입 쪽 라인에다가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먹자 골목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한신포차가 여기있고 교부타워고 대로변에서 먹자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신호등 넘어서 들어오고 아니면 버스정류장에서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심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먹자골목에 사람들이 모여서 먹기로 약속을 하고 뭐 이제 여자친구도 여기서 안쪽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쪽만 보고 들어오죠. 먹자골목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보지도 않아요 옆에는 뭐 무슨 가게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신경 쓸까요? 별로 신경을 덜 써요. 왜냐? 먹자골목에 지금 안 그래도 가게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기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먹자골목 쏙 들어와 버리면은 여기는 죽은 상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또 하나 더 대로변에 있으면 은대로변에 가게를 뭐 이제 음식점 뭐 이러면은 여러분도 지나와서 이렇게 들어와버립니다. 그냥 지나와서 들어와는, 들어오는 자리 아예 아싸리 먹자골목 아닌 곳에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예 벗어나버려야 됩니다. 아예 벗어나서 이 동네 사람만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메인거리 큰 도로에서는 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옷가게 유명한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이런 가게들은 이런 자리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 홍보성으로 근데 서민들이 아니면 장사하는 분들이 메인 상권도 아닌 도로 상권에 들어갈 이유가 없죠. 들어가면 은 월세 비싸죠. 거기다가 권리금도 엄청 비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나쳐 버린 자리예요. 얼마나 손해야? 막 아는 자리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본인들이 판단하세요. 근데 단, 장사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쪽 상권에 들어가서 음식 너무 잘하고 그 장사 잘하신 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거나 장사 완벽하게 이제 마스터 하신 분 아니고 들어가면 100% 망합니다 자 두번째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오는 자리 여기가 언덕이 좀져 있습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자리 언덕자리입니다 요기까지 언덕이 형성이 되어있어요 자 사람들 심리를 잘 생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물은 어디, 어디로 흐르죠? 밑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도 결국에는 물처럼 밑에 고여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나가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물처럼 사람들은 흘러서 지나갑니다. 언덕자리에서는. 그냥 흘러 지나가버려요. 지나가서 모이는 자리 물이 고여있는 자리 그 자리가 장사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 나가서 논현동 먹자골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들어오는 데는 왜 장사를 안 하는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강남역. 지금 보이는 쪽이 교보타워입니다. 교보타워고, 자, 이쪽을 살짝 틀어보시죠. 살짝. 자, 이 안쪽이 이제 용동시장 먹자골목. 노년도 먹작골목 들어가는 쪽입니다. 들어가는 쪽 라인에 우측편에 음식들이, 음식점들이 없죠. 그리고 이쪽 라인에도 자, 대로변에는 음식점이 없습니다. 자, 저 건너편에도 봐보세요. 자, 스타벅스 하나 있네, 스타벅스. 자, 이쪽으로 쫙 보세요. 자, 다 이제 브랜드만 들어와있죠. 저 앞쪽으로 다시 또 갈게요. 따라오세요. 아, 유일하게 하나 백종원씨가 안뺀 가게가 있습니다 인생설렁탕 아 저기 앞에 인생설렁탕 보셨죠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아이 어, 자리는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되는 자리가 아닌데 장사 지금 하시는 백종원씨가 여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자신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해졌으니까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워낙 유명하니까 밖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저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시죠 제가 첫번째 설명드렸던 자 대로변 먹자골목 바깥쪽 대로변은 하면 안된다 두번째 먹자골목 초입쪽 들어오는 길쪽에서 장사를 하면 안된다 그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신호등이 잡혀 신호등이 바로 들어오는 자리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자 골목으로 들어오기가 제일 용이한 곳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신호등 버스정류장 들어오는 길목 쪽인데 여기 아마 지금 스크린 야구장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지하인데 굉장히 커요 저게 엄청 비싸요 월세가 비싼데 들어가는 건마다 망합니다 강남역에서 막막 막 엄청 성공해 가지고 여기 프랜차이즈 들어오면 은 100% 망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이 옆쪽으로 들어오는 바로 라인은 옆쪽에 장사하시기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이런데는 다 슈퍼 편의점 아니면 은 살아나기 힘듭니다 이해하셨죠? 예, 첫번째 제가 설명드리고자 여기가 이제 먹자 골목 노년동 먹자 골목 들어오는 입구 쪽인데 사람들이 흘러내려오죠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까 두 번째 내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 물처럼 사람도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나 사람이 지나쳐가는 자리 이런 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려옵니다 나중에 점심때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무조건 다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흘러버리는 자리 흘러와버리는 자리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는 자리 똑같이 사람도 흘러갑니다 그 명심하고 상권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보셨죠? 첫 번째 설명한 거 먹자 골목 들어온 라인 안된다 먹자 골목 들어오기 전대로변 안된다 두 번째 언덕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자리 양옆은 안된다 요거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제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먹자 골목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먹자골목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위치들이 거의 비슷해요. 뭐, 신천도 똑같고, 그건 언덕은 없지만, 뭐, 강남역도 똑같고, 대로번 바로 뒤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초입 쪽은 힘들다는 거. 형성되어 있는 그 위치들은 다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 자, 동네, 본인들이 사시는 동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먹자골목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은 상권 입지 두 번째 하면 안된다! No.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